부산 지역 아파트 미분양이 두달 연속 천호를 넘겼다. 전달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거래 절벽 속에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외곽 지역 소규모 단지 중심으로 미분양이 발생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21일 부산시에 따르면 3월 민간주택 미분양은 총 1013호로 전달에 이어 연속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미분양 아파트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두달 넘게 1,000호 이상 미분양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시의 민간주택 미분양 통계는 부산시내 공동주택 아파트 주거용 주상복합을 대상으로 집계된다. 부산지역 민간주택 미분양은 지난해 6월 1,048호를 기록한 이후 계속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들어 1,028세대를 기록하며 8개월 만에 1,000호를 넘었다. 크기별로는 전용 40에서 60, 483호에 미분양이 가장 많았으며 60에서 8 5 270호, 40 이하 221호 가티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동구 236호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사상구 203호, 금정구 113호, 사하구 110호, 부산진구 102호 순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중공후 미분양은 748호를 기록했다. 중공 후 미분양은 지난해 8월 788호를 기록한 이후 700호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미분양 주택수는 25,254호로 전월 대비 16.2% 증가했다. 이중 수도권 미분양은 2,318호이고 지방은 22,936호에 달한다. 특히 대구 지역의 미분양은 4,561호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배 증가했으며 경북 지역의 미분양은 6,552호로 전국 최대 규모다. 미분양 규모를 두고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진단도 나온다.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08년 말 16만 6천호에 비하면 전국 미분양 총량이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주택 사업자들은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4월 전국의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 HBSI는 101.2를 기록해 10개월만에 100을 넘겼다.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는 주택사업자가 경기를 전반적으로 전망하는 지수다. 100 이상이면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을 뜻한다. 부산의 4월 HBSI는 108.3으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미분양은 비인기 주거지역의 소규모 단지에서 발생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면서도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고 말했다.